매력 있는 남자들만 갖고 오나봐요? 왜냐면 이게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같은 거거 근데 그놈의 X이 문제예요 그것만 좀 꺾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? 음, 다잘될것 같은 사람을 가지고 왔나봐 화가 많아야 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있나 보네 연애나 결혼은 어때요?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,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. 연하신당 연희에게 십니다. 오늘도 사주 가져왔어요. 이제 고집이 셀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너는 들어가고? 뭐 매력 있는 남자들만 대, 갖고 오나봐요 왜냐면 이게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카드거든 음. 응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운대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하반기서부터 뭔가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좀 같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응?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 먹으면 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 느낌 기운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똑같은 거지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? 오늘 다왜 연애야? 만난 다선거은 음. 있어요 난 일부러 뽑는 게 아니거든 나도 어쩌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되게 즐거운데 재밌고 그런 운이막돌 때가 있어요 결혼, 결혼 카드예요 어,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못하면 바보지 이럴 때 카드로 놓고만 보면 매력이 많아서 주변에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놈의 고집이 문제예요 뭐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만 유난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좀 꺾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? 응. 그러면 더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더 좋은 기운들이 다가올 것 같고 뭐 이래 뭐여요 다 잘될 것 같은 사람을 가지고 왔나 봐. 제일 먼저 이 사주 봤는데 뭔가 계약하는 거, 사인하는 거, 도장을 찍는 거 이런 게 먼저 보여서 뭔가 바뀌는 게 조금 많을 것 같다는 라게 보여. 이번 연도에 뭔가 변화가 많겠다. 근데 그 변화를 잘 잡는 걸로 가야겠다. 좋은 쪽으로가 좀 많이 열려있다고 라 말할 수가 있어. 이 사람은 좀 화가 많아야 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있나, 보다, 있나 보네. 고생해야겠다. 어떤 쪽으로요? 음. 이 사람을 두고서는 얘기하는 게 많은가 보지? 구설을 얘기하는 건지 뭔가가 사건 사고가 생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뭔가 시끄럽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? 고집이 좀 센가요? 고집은 세지 세지 근데 이게 있잖아 알아주는 고집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똥고집 같은 게 있는 거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사나 보지?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. 나이는 서른 일곱이라고 하지만 서른 일곱 같지 않게 조금 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.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 사람. 항상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동행해야 될것 같은 사람. 음, 그런 느낌이야. 일적이면은 어때요? 아잘 풀릴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봅시다. 이 사람 한번 생각하면서 뽑아볼게요. 일적 음으로 네. 일에 있어서 음. 음. 뭐 과거에 안 힘든 사람 거의, 거의 뭐 어디 있겠어. 저다 고비고비가 있고 뭐하고 하잖아요. 그전에 고생은 잊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. 음.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? 음. 지금도 어느 정도 단계는 있고 거기서 더뜯러풀을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. 올해 뭐 괜찮겠는데 이 사람 무슨 뭐 하고 있는 일이 좀 슬슬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그동안 좀 막혀 있었다면 라잘 응. 됐다. 풀릴 것 같아요. 응? 이 사람이 그전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. 느낌에는 조금 이런 무속인의 카드라고 해서 사주팔자 떼명이라는게 있거든요. 같은 사주에도 어떤 사람 처음부터 막 올라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고비고비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 치면 이 사람은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생 끝나게 온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보여요 앞으로 좋은 일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잘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본인도 좀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적인 면으로 봤을 었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이 사람 마음이 탐탁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느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근데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잘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상황에 하게끔 만들어 지금은 힘들어서 음, 그렇다고 쳐도 나중에는 하길 잘했다 말 나와야지 많이 발동을 해서 뭔가 여기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뭔가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 연애가 결혼은 어때요? 결혼 운? 연이나? 네. 연애나? 둘다 봤어요. 아, 보면 이제 연애인지 결혼까지 갈수 있는. 응. 음. 이렇게 음. 누가 있는데, 진짜? 응? 음? 뭐 이렇게 재지? 재지 말고 그냥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했으면 좋겠는데? 이 사람이 아직 더 자유를 노리고 싶은가? 결혼까지는 힘든 건가요? 운은 들어왔어요 근데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야 뭘 망설여 그냥 꽉 잡지 연애만 하기엔 아까운 상대처럼 보여요 어, 결혼까지 꼬리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주로 봤을 었 때는 결혼 운은 들어왔어 결혼 운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좋은, 좋은 시기야 조심해야 될 점이 요 조심할 거라기보다 좋은 기운이 더 많은 느낌인데 옆에 누군가 더도 되겠다라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고만 재라 하고 하고 싶어 다치는 거, 응, 다치는 거 어떤 쪽으로 응. 만약에 뭔가를 막뭐뭐 뭐 몸을 쓰든지 뭐를 하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느낌이 좀 드는 사람. 말씀드리고 음.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. 음? 배우 유아인. 오 마이 갓 아, 아이고 고자 고집, 고집세 <웃음> 서울 대작전이라는 게 음. 나와요. 음. 그래서 혹시 베테랑이 음. 제일 대표작이시니까 그걸 음. 뛰어넘을 수 있는지. 해서 음.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베테랑 그게 참 걸리는 것 같아. 그것보다 나아야 가 아, 진짜 늘 항상 배우들은 있는 것 같아. 그 중에 잘된게 있으면 항상 그렇잖아. 그런데 나는 조금 비등비등할 수 있겠다는 라 느낌은 드는데 그 비등에서 조금 더잘될수 있겠다는 라 느낌도 들기는 해. 아예 막 꼭대기까지 뭐 나도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음 그래. 이게 넷플릭스니까 해외 수출도 좀될 거잖아요. 그럼 해외 반응은 좀어떨까 반응이 좋아. 음. 여기보다 나 한국에서도 또 사람들이 너 그거 알아? 이러면은 그거 봤어? 뭐 이러면은 오! 봤어! 뭐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나오겠지만은 나는 여기도 그렇지만은 해외 나가도 더 많을 것처럼 보여 매력 있는 사람 많네 <웃음> 뭐 이슈는 일단은 되긴 됐나 본데? 이슈는 되는데 아주 막확 뜨는 것보다는 내돈 들어갔으면 그걸 뽑아는 내줘야 되,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은 보겠다 아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치것 같지는 않네 음. 그리고 이슈가 일단은 돼서 음, 이 사람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한게 아니라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. 음? 음. 사실, 아,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반응은볼것 같다고 음. 우리나라 정서보다는 뭐 해외 정서가 더 소문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아직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,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지만 외국에 충분히 나, 나가는 것 같은데요? 정성을 좋아한다는 논문가 음, 좀 있어요 음, 음, 음. 좀 어때 보이세요? 음, 이 사람은 섬세한 게 있고 꼼꼼한 게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바이, 바이라고 들어봤지 그런 느낌인데 <웃음> 나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보호자 같이 있어야 될것 같다고 그건 뭐겠어 사랑받고 싶다는 거잖아 성별이 달라도 다 괜찮아 외로움이 많아서 양성 인사 같은데? 어떤 점이? 오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아, 이 사람은 그냥 온전히 동, 동성애다?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 드데 음, 약간 양성이, 양성도 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응? 응. 근데 모든 걸 만나는 건 확실하네요 응. 응. 응. 부서일 수도 좀 많...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끼고 가야 돼 항상 끼고 가야 돼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씹는 사람들은 똑같아 많아. 돌파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? 돌파? 뭘 해? 해보겠다고 뭘 해? 이 사람도 거기 개이치 않아 응, 그러려니 하고 살아